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임이 저렇게 비누를 주어준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유난히 자신의 그 마음의 크기에 자신이 있어 하는 애가 있었어요. 마음이 커서 그런지 좀 이상한 장난을 샤워주셔서 되게 많이 쳤어요. 어떤 장난을 쳤냐면은 자기 이렇게 마음에다가 비누 거품을 막 이렇게 내가지고 막제 뒤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으면 제 뒤에 와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제등 뒤에다가 이상한 비누 거품을 잔뜩 묻히는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 걔가. 아, 더럽다고 막 소리, 아! 지르고, 막, 너 때문에 비누, 비누채 다시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희들은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고, 2등병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후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후임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막, 아, 여기 좀 낯선 곳이고, 무서울 텐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2등병이 혼자 이렇게 쭈뼛쭈뼛 들어온 거예요. 그때도, 여기 멋지 이렇게 막, 어, 마음에다가 부인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장난들을 많이 쳤어요. 아, 너도 진짜 당해 봐라.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너도 당해 봐라. 하면서 저도 막 비누 거품을 막 묻히고 하면서 막 아주 막 비누로 완전 물놀이를 했습니다. 샤워장에서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아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얘가 하도 나한테 비누 거품을 묻혀 대니까 비누 거품을 만드는 이 거품의 원인을 없애야겠다. 비누를 뺏어 가지고 비누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 비누가 하필 휙덜어가 가지고 바닥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이등용 발밑에 딱 가서 쓴 거예요. 응, 으 나서가지고, 아, 아니라고. <웃음> 제발 죽지 말라고. <웃음> 제발 죽지 말라고. 저 <웃음> 오해라고. 저 <웃음> 그런 사람 아니라고. <웃음> 어, 두 손이 발이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정말로. 그 이등병한테. <웃음> 그 일이 있었던 이후로는 그 다시는 샤워장에서 비누 거품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게 됐습니다. <웃음> 여러분도 군대 가서 샤워장에서 비누 조심하세요. <웃음>